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서구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분양으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일단은 잔여 물량을 좀 한꺼번에 많이 처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 50명가량 가능하냐?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은 약 5억대의 아파트에 할인을 해서 3억 중후반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을 한꺼번에 쳐야 되고 금액 자체는 뭐 사실 나쁘지 않죠.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한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 분양 할인으로 해서 약 50명 정도 확보가 된다면 명확하게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보면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달쓰구는 일단은 50명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은 댓글에 가능 불가능만 일단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50명 인원을 다 맞출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댓글에 일단은 가능한 분들 3억 중후반대 그리고 분양 가격은 5억 중후반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물량을 소화를 좀 해야 된다. 50명 정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에 가능 불가능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아이디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관계자와 얘기 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